망고. 네, 망고가 <웃음> 이거를 던지고 오면은 여기 엄마 앞으로 순이 앞으로 이렇게 어. 물고 와요. <웃음> 순이. <웃음> 망고 언니가 또 해줄까? 언니가 또 해줄게 언니가 또 던져줄게 자 망고 망고 이제 간다 망고 간다 이제 물고 갖고 올 거예요. <웃음> 진짜 갖고 왔어. <웃음> 어이. 또 던져줄게. 자 이제 또 던져줄게. 망고! 간다! 아이고 어디로 떨어졌을까? 아 여기로... 갔어자 떨어졌다! 물고 와! 또 해줘, 간다, <웃음> 이제 갖고 온다. 망고, 만고? 망고는 <웃음> 이거 물고는 걸 잘한다. 이거 물고와 망고, 이거 물고와? 초 언니 주세요 준거야 오케이 망고 간다 망고 망고 불로 잘 물고 가? 불로 잘 물고 가? 네. 맞춰 해 봐. 망고! 이건 안 릴게. 이것도 물고 와. 망고 간다. 이게 뭔지 알아? 어유, 아는구나. 이게 뭐야? 어, 이거 추루야? 아유, 쥐로 먹고 싶구나. 어유, 쥐로 좀만 기다려. 아빠가 줄게. 좀만 기다려. 음, 멋지, 똑똑해. 오찌 기다려 추르를 츄르 줄게 추르를짜게로 해서 오늘은 한번 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 되겠다 이놈들 아주 그냥 가자